네. 다리를 컸고, 네. 네. 벌써 뜯어졌습니다. 옆으로 모아서, 엉덩이를 올렸다가, 내려주시면서, 아힐레스건을 이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<웃음> 손을 뒤로 뻗으셔서, 뒷다리를 잡아주세요. 발을 잡아주세요. 네. <웃음> 아니.